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녹화가 되고 있었네요 네아 어, 제가 오늘 여러분 또 어, 토익 시험 잘 보시라고 어, 녹화를 좀 시작을 합니다 아, 약간 목이 좀 가라앉은 이유는 지금 현재 시간 오전 12시 29분 이에요 한국 시간은 아마 1시 30분 일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시험 대비 하시느라고 밤을 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보통 제가 일주일 전에 특강을 좀 올려 드리는데 가까이 앉을게요 네 일주일 전에 특강을 좀 올려 드리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네 어, 월요일 화요일 날까지가 저희 시험이 끝나서 기말고사 기간이 끝났어요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죠 성적 처리, 뭐 메이크업 어, 또 커멘트 달고 이러느라고 좀 바빴기 때문에 맨날 이유가 똑같아요. 시작마다 바쁘다 네, 어, 하여튼 어, 수요일날 올라갈 거고요 지금 아직 어, 창밖이 따뜻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잔나비의 어, 그 가사가 생각이 나는데 음, 아직 좀 음,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요일날 6월 30일날 시험 보시는 분들은 어, 정리만 잘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 정도 시간이 좀 남진 않았는데 수, 목, 금, 토, 4일 남았네요 그쵸? 4일 동안 어, 그동안 배웠던 거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문제들 혹시나 내가 놓쳤던 거 있는지 한번 어, 그런 걸 다져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다 몰랐던 거 있으면 좀 건져 가시고요 어, 최근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도 보시고 어, 최근에 나왔다 그래서 안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영거포위티의 전체사를 내는 걸 보면은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ETS가 좀 바쁘면 외주를 준다는 소문도 있는데 외주를 주든 것처럼 좀 한국 이름이 좀 많이 언급이 될 때는 약간 그런 의심을 또 사기도 하고요. 모르죠. 네. 어 하여튼 우리 안 좋은 휴는, 휴문 보지 맙시다. 네. 자어 지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시험이 좀 독특하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15일이었죠, 그렇죠? 15일 날 시험. 약간 어려웠던 거. 제가 오늘은 좀 특별히 파트 2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고득점 자로 진입이 되면은 틀리는 부분이 파트 2와 파트 5좀몇 개, 그다음에 7에서 틀리기 때문에 999점의 만점이 좀 힘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파트 2가 팔트리하고 팔포보다 오히려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 심리전이죠, 그렇죠? 듣기는 어, 좀 잔잔한 이런 마음에서 듣고 문제를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못 되다 보니까 같이 문제를 푸는 그런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최대한 높여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차 해서 아이 문제 틀렸네 이게 뭘까 이러다 보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이 어, 실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라 거를 여러분 시험 보시면서 매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실수죠 그죠 고득점자 분들은 저득점자 뭐 중등 득점자 분들 여러분들은 음, 실력이 또 어, 바로 점수가 반영이 된다는 라 거는 그만큼 생소한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어려운 어휘를 딱 들었을 때 놀라서 그다음 거를 놓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애를 어, 골라 놓고또 다음 게 답이 아닌가 이런 이제 약간 좀 갈등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어, 단단한 돌과 같은 어디서나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네, 그런 마음이 좀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갈때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 문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 이거 딱 들어도 또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갖고 노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제가 목소리를 조금 높일게요 네, 지금 조금 밤이 깊어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좀 줄이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좀 높이면서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1번 문제 갈게요 자 1번 문제는 어... 제가 몇개안 골랐어요. 네, 어, 지금 이 밤에 무슨 톡이 오는 것 같은데. <웃음> 네, 죄송합니다. 네. 어, 전화기가 저 뒤에 있어가지고, 음, 네, 무시하죠. 네, 1번부터 <웃음> 갈게요. 자, 어, 이 고난이도 문제라고 제가 이기를좀 했는데, 어, 그냥 한번 해보실래요? 뭐, 보시는 분은 스크린 보시고, 뭐, 눈을 감으시면 제가 이제 성우가 돼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u 어, question number one. Who will order the furniture for the hotel lobby? A. Two ladder cou cou couches. B. To the hotel is across the street. C. I thought you were going to. 자, 음. 갑자기 제가 좀 진정이 안된 상태에서 좀 머뭇거렸습니다. 네. 어 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스크립 봐도 조금 어려우시죠? 네, 어 정답 C 정답 C예요 제가 이제 어, 하나하나 잊지 않고 답을 좀 표시를 하기로 어, 정신을 끝까지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답이 C인데요 이 문제가 어렵다고 라 제가 고른 이유는 후로 시작을 하죠 누가? 의문사를 놓치면 뭐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의문사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의문사만큼은 들으셔야 돼요 음 거의 한 80% 집중도를 요하는 의문사 의문문이 출제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누가 오르 할 거냐 여기까지만 들어도 다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furniture 잘 들리잖아요 많이 써봤기 때문에 어, 누가 오르 할 거야 자 a to letter 자이 letter는 패브릭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 카우치의 어, furniture의 다른 식의 뭐 다른, 다른 식이 아니라 이제 가구의 종류죠 이제 가구의 이제 종류를 언급을 해서 연상관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많은 선생님들도 이런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meaning confusion 이라고 해서 의미의 혼동을 이제 주면서 어, 문제를 만드는 그들의 문제, 문, 문제의 문제 방법이 되겠고 오답의 유형 자, 호텔 호텔 호텔 자, 이게 바로 음성 함정이죠 똑같은 단어를 갖다 쓰면서 질문에서 들렸던 단어가 답으로도 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러분들의 착각을 유도하는 그런 함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쌍금치전'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자, so 'I thought you were going to' 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라고 해서 여기서는 'who'에 대한 대답이 'you'이 지게된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대신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대명사인데, 보통 질문에서, 사람, 인명, 이름, 직함, 부장님, 과장님, 코칭 같은 거는 고객님 이런 거 이게 언급이 안된 상태에서는 3자를 해당하는 제3인칭히히 그러면 소유격도안 되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오답 처리가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몇번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오셔야 돼요. 어, 선생님, 유나 아이는 이거 대명사인데 오답 아닙니까? 다 가능한 게 바로 i하고 u예요 왜? 누군지 나오니까 그렇죠 누가 이거 썼어? Who wrote this letter? He did it 그럼 제가 또 묻죠 Who is he? He가 누구야? 우리가 앞에서 대화를 하고 왔던 그런 앞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그녀, 그 여자, 그 남자 이렇게 하면 그 남자, 그 여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Who wrote this letter? John, he did it 이렇게 하는 건 괜찮죠 그래서 누구라는 이런 의문문에 나, 너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대는 대명사 즉 질문에서 인명, 즉가무칭이 언급이 되지 않아도 정답이 가능한 거는 1인칭과 2인칭이 되고요 또 불특정 다수를 나타내는 대의까지 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question number two 또 눈을 감으시던가 스크린 보시던가 여러분 어, 마음대로 하세요 w h a t is your real estate agent showing you that house? A. Thank you for taking this notes b. she hasn't returned my call. c. only one bathroom. 음. 자, when이었었어요. when. 자, when 은 때를 나타내는 의문사입니다. 언제 will as the agent. 이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이걸 붙여서 한 단어처럼 발음하세요. will as a t agent 이렇게 말고 will last t will last it. 이게 연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will last agent. 자, 이게 좀길니까 we are t o r d 이라는 그런 짧은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뭐 이런거죠 자, 그래서 so when is your real estate agent showing 언제 보여줄 거냐 자, 비프라 사인지 현재 진행형 가까운 미래대신이죠 more in that house 그 집을 언제 보여줄 거야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직청 직계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들릴때 강약 조절 하시면 when is your real estate agent showing you that house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들으시면 다 들으신 거예요 자 when will I Uh, will last the in a house 쇼까지 하면은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답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캐치했다면 대답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죠 언제냐 뭐 내일이냐 오늘이냐 이미 봤다 아직 모르겠다 뭐 회피하는 답들 thank you for taking uh, these notes 자 노트가 왜 나왔을까 음, 뭐 고마운 일도 없고 그렇죠. she hasn't written my call 나한테 아직 전화를 안 줬어 이게 뭐예요 I don't know 내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쵸 자 only one bathroom uh, what kind of apartment is still available one bathroom이 um, 지금 뭐 어, l e 하다 이렇게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짓기 때는 아, 이게 들려서야지게 이게 답이 되겠네. 이런 식의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모른다라는 거 하나 정리할까요? 자, 모른다. 좀 성의 없는 답이긴 한데. 자, 옛날에는 아이론 노를 좀 냈었는데 아이론 노를 요즘엔 저는 안 냅니다. 그래서 I'm not sure 이 정도까지는 좀 나와요. 나잘 모르겠다. I'm not certain. 그다음에 나트라이 노아프. 내가 알기는 에 그렇지 않아. 어, 이런 것들.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반대말이 내 o w 어 f 내가 알기론 그래'라고 우리 회화에서 이렇게 하지만 음, 이게 반대는 요거예요 'As s far as I know', 'As far as I know' 내가 알기론 그래 이렇게 그래서 확실하지 않다 모르다라는 이런 유의 실하지 않은 모른다라는 이런 유들의 답들의 확률은 거의 99.9%의 어, 확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where I should put it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들이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또 오답이 되니까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되겠고요 자 이게 결국 시 하신 음, 이거는 시가 나올 수가 있죠 그쵸? 왜? Will as the agent가 여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음, 이렇게 해서 직함 호칭이라는 게 나온 상태에서는 시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자 B가 됐던 문제입니다 어렵죠 그렇죠자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죠 3번 did you? 자, 이런 부정은 did you, did you. 이 t는 발음이 안 들려요. 어, 영국 사람도 잘안 해줘요. 은으로 닦아 치셔야 됩니다. 이제 did, did, did you, did you, did you, did you. 자, 이렇게는 그걸이 되는데 또 원어민이 훑어줄 때는 또 이게 내가 부정 의문문이야, 어, 긍정 의문문이야? 이게 또 캐치가 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자, did you update the attendance list? 자, did you update? did it didn't didn't 하여튼 중요한 건 요거네요. 업데이트 했느냐 뭐를어텐 e 스 리스트 참석자들 리스트 업데이트 했느냐라는 거는 이제 어, 누가 더 온다 누가 더 온다 이러니까 그걸 업데이트 했느냐라는 걸 물었는데 얘를 직역하자면 어, 당신 업데이트 하지 않았어요? 부정 의문은 하지 않았어요? 이거요. 자, A에 들어 보세요. No, I still have to do it. 나 아직 안, 아니야. 아직 그거 해야 돼. That's a good deed for me. 자 이건 업데이트 데이트를 음성 함정으로 조 받은 싸움 컴피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the airline has excellent service 자, airline 왜 나왔을까? excellent service 서비스도 거의 뭐 어, 연상관계의 함정보다는 내용이 좀 머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a가 정답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음, 우리는 어떤 문화죠 문화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문화는 좀 그래요 긍정을 제가 플러스로 가고 부정을 마이너스로 할게요 너밥 먹었어? 어나밥 먹었어 자 이렇게 되죠 너밥안 먹었니? 어 아니 너밥안 먹었어? 아니 나밥 먹었어 이렇게 되고 만약에 밥안 먹었어? 자 여기서 먹었다면 어응 저도 헷갈려요 밥 먹었어? 이렇게 갈게요. 자, 한국 대 미국. 자, 한국 대 미국으로 갑니다. 자, 긍정 의문문으로 부를게요. 밥 먹었어? 이게 질문이에요. 밥 먹었으면 어떻게요? 어, 밥 먹었어. 응, 밥 먹었으면 아니, 나밥안 먹었어.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네. 자, 영어 미국. 자, 긍정으로. 디자이너. 야사이. 자안 먹었으면 no i didn't. 뭐 haven't you 보통 현재와들 쓰죠 haven't you eaten dinner 어 uh, yes i have no i have 자 이제 부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할게요 음안 먹었니 부정 의문문을 물었습니다 안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어나안 먹었어 이렇게 돼요 자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음 아니야 나 먹었는데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여러잘 따라오세요 네, 제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를 좀막 헤매고 있어 가지고 네, 자 영어는 Have you a n dinner 이렇게 되죠 자너 저녁 안 먹었어?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음나 먹었어 자, 안 먹었으면 아니 나안 먹었어 이렇게 돼요 자 힘들어요 <웃음> 어,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하는건 뭐냐면 우리는 플러스를 묻던 마이너스를 묻던 자, 대답을 어느 쪽에 갖다 맞히냐면 이게 지금 두 개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쵸? 음, 요두 개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는, 음, 밥안 먹었니? 어, 이게 플죠 어, 마이너스. 어, 맞죠. 그죠. 어, 밥안 먹었어? 어, 어, 안 먹었어. 밥 먹었어? 아니야, 먹었어. 자, 우리의 대답이 어느 쪽에 갖다 맞혀있죠 질문 쪽에 갖다 맞춰있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보세요 긍정은 똑같아요 상관하지 마세요 부정 의문문에서는 이 예사하고 yes, 노가 어디에 맞춰 있어요 자기 대답 쪽에 맞춰서 예사하고 yes, 노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약간 이제 문화라는 얘기를 한 음, 말씀 드린 이유가 음, 미국에 살면 좀 약간 자기가 중심이 있어요 i, I 항상 대문자 그죠 소문자 음, 없고 m b동사 몇개안 되는 M is R was w o r e 자, M이 하나가 딱 있다는 거. I, 나는 너만 위한 피동사야. 뭐 이런 거 있다는 거. 그렇죠그 다음에 부정 의문의 대답 패턴이 자기 대답 쪽에 갖다 맞춘다라는 걸 보더라도 영어는 조금 자기 중심이 좀센 그런 언어라는 걸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얘기하려고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정리 들어갈게요. 어, 직역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부정 의문문을 묻는다라는 거는 상대방이 예스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어 케이크를 이렇게 놔뒀는데 어, 잠깐 밖에 나갔다 왔어요. 근데 어, 어떤 남자애가 앉아 있는데 여기 케이크 이렇게 묻어있어요. 여기 옆에. 그럼 제가 그럴 수 있죠. 너 이거 먹은 거 아니야? 너 이거 먹었지? 어너 먹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너 이거 먹은 거 아니니? 이러지. 너 케이크 이거 먹었어? 이러이지 러지 않잖아요. 렇죠이 사람이 어, 지원서 낸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물어요? 지원서 내지 않으셨어요? 지원서 냈잖아요. 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 의문문은 해석을 어, 지역하면 힘드세요. 업데이트하지 않았어 이러지 말고 업데이트했지 이렇게 의역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을 그러면 당신 업데이트 한 거지. 아니 나 아직도 하고 있어. 어때요? 이러니까 옛사고 너가 거슬리지 않죠. 근데 우리 말처럼 너 업데이트 아직 안 했어? 아니.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 나 아직도 하고 있어 어때요 우리말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용시키면 어, 예사고 노가 좀 헷갈려 자꾸 이래요 영어가 되시는 분들이 예사고 노가 헷갈릴만 합니다 왜 우리말과 한국어가 대답하는 패턴이 완전히 반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다시 정리 부정 의무문은 어떻게 생각한다 주어가 동사 있지 이렇게 주, 주, 주어가 동사 있지 어, no 어, 아니에요 아직도 전 하고 있습니다 예사고 노가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사구 노를 거슬리도록 이제 이게 정답을 결정하게끔 그렇게 치사하게 만들진 않아요. 네, 중국어하고 영어가 이런 자기 말의 대답 패턴을 따라가고 우리 한국어하고 일본어가 상대방 질문의 대답의 패턴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차원까지 건드린다는 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예사구 노가 답을 결정하지 않고 뒤에 있는 이 어, 길게 붙는 이 말이 정답을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옛사고도로 yes 같이 들을 때는 이게 좀 약간 어색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부적 의문문은 주어가동사했지 이렇게 해석하면 은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갈등의 여지가 자 4번 갑니다 I haven't finished editing the music video yet 자 평소죠 나는 아직 이거 아직 못했어 Please make that a priority 자 여기 정답이고요음 아직 못했으니까 그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될 일로 생각해 언론에 그거예요. 그거예요 I believe this is yours. 이건 없 거야? Yes. 자, 뭐가 있어요? I uh, will be at the concert. 뮤직 때문에 콘서트에 미닝커피즈 연상 함정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8,5 부터 갑니다 자이 문제들이 약간 5,6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제가 선별했는데 아마 6에서는 한 문제를 뽑았고요 5에서 조금 더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지났어요 거의 한달 정도가 가까이 오는데 아한 달이 아니네요 어, 6월 15일이니까 뭐몇주안 됐네 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은뭐할수 없고요 자 본인이 왜 틀렸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네, 이 문제 보세요 이 어, 문제는 어, 제가 특강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 여러분, for free가 뭐가 드세요, 여기서? 음, 품사가, 품사가. 어, 물론 해석은 되지만, 무료. 어, 일단은 앞에 이렇게 삐동사가 있을 때, 음, you, for free, your, yours, yourself. 자, 뭘까요? A gift back is yours. 자, 제가, 어, 이중 소유격을 설명하면서, 즉, 소유격 대명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넣으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이거 표시한 이유는 이렇게 할게요 오늘은 S로 하면은 어휘로 정리, 자 J로 하면 빨간색이니까 어법으로 갑니다. 자 이거는 어법으로 갈게요. 네, 자 이렇게 가세요. 이 동사가 있고 뒤에 빈칸이 있다 그러면 그냥 어 소유격 대명사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단 뒤에가 명사가 없어야 되겠죠. 명사가 있으면 소유격이 또 답이 되니까. 그래서 'for free'는 그냥 부사예요, 부사. 음, 무료 무료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A가 됐던 그런 어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던 솔격 대명사 문제였었어요. 네, 자그 다음에 2번 넘어가죠. 자2번 문제는 약간 혼동을 줬던 문제예요. 저도 이제 문제를 받아봐서. 문제를 풀었는데 시험장까지 가서 제가 시험 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스피드 i 트를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타동사의 어휘 문제 누가 단서다? 목적어가 단서다. 그래서 목적을 붙여놓고 가장 어울는 좋은 걸 찾기. 어 그러면 스피드 레미트가 속도 제한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속도 제한이에요, 제한 속도예요. 음 이렇게 되면 또 답이 달라지는데. 이게 l i m 가 목적이기 때문에 리미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를 붙여야 됩니다 리미 m 를 obey, 지키다, 준수하다, 따르다 얘가 정답이에요 어 근데 이제 이거를 제한속도 제한, 제한속도와 속도제한이 한끗 차이인데도 많이 틀려요 그죠? 자 뒤끝에 단어는 속도, 얘는 제한이죠 이거는 속도제한이라고요 그래서 obey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근데 이걸 제한속도로 잘못 해석하면 lower를 줄이세요 라는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토이라는게 우리가 일상생활영어평가시험이죠 g r e 같은 경우는 평생을 살아도 쓰지 않는 그런 단어를 암기해라고 해서 완전히 일용으로 이제 시험을 딱 보고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 토익은 안 그렇다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 반영이 되고 여기 듣고 뭐 보고 이런 것들을 다 취하면 되기 때문에 내것 같아야 돼요. 자, All e m p l o y 이 Limit를 로 o 해야 될까요? 꼭 반드시 내려야 될 필요는 없죠. 그쵸? 예, 그걸 지키는 거지 내려야 될 필요는 없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의미적으로도 아, 좀 의심이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석을 속도 제한을 어, 제한속도를 잘못하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를 오베이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고 그 D가 오답이었던 약간 착각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자, 3번 계속 할게요자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이 문제는 음, 어휘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휘를 풀 때는 꼭 하나의 단서가 있다고 했죠 문법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3초 많으면 5초 내 풀어낼 수가 있는데 offer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죠 offer somebody something 그래서 사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누구한테 누구, 뭐, 무엇을 제공하다 아니면 이걸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 offer 어, something 무엇을 누구에게 somebody에게 간다 그래서 이게 삼형식이 되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는 something이 먼저 왔어요 somebody가 안하고 그럼 discount를 줘야 되는데 뒤를 봤더니 이게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데미지 원 아이템이 뭐예요? 데미지 된거 아이템과 원 달아 없어진 아이템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받을 사람이 아니라 수령인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드린다 그러니까 관한, 관련된, 대하여 이런 느낌의 원 전체사 A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가 챙기지 않으신 분들은 툴을 좀 틀렸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uh, something 어, to s o m 이렇게 나오는데 s 바 m 가 아님을 어, 확인을 안 하셨다면 t r 틀릴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약간 함정이 보이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자그 다음에 사번문제 넘어가죠 abcd 보기 자쭉 깔려 있는데 품사 쭉쭉 나오셔야 되죠 자 이거 뭐예요 부사 부사 ly 띄어으면형용사자 형사의 용 er 부터도 형용사비교급 자, N.E.S.S 잘 사용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 보기 4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가끔 등장하는 명사 형태 자 그러면 올라가서 쉼표 있나 없나 먼저 찾으세요 자 쉼표는 없습니다 그죠? Take a moment this week to wait greet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쉼표가 없는 상태에서 앞에 뭘르라고 나오고 뒤에 봤더니 이게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take a moment t h i s w e e k 좀 시간을 내셔서 to greet the inter n 이 사람들 inter n 환영하세요. 뒤에서 수직 받았어요. 자 그러면 문제 완벽한 거야. 왜 명령문? 여러분 명령문이 뭐야? 명령문. 어? 말 그대로 명령하는 거지 뭐, 그렇자 명령문은 왜 명령문일까? 아, 왜가 아니라 왜 동사 원형을 쓸까? 어 명령문은요 동사를 먼저 얘기를 해서 강조하는 거야. 왜 주어를 빼고 가는 거지, 그쵸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가르쳤었어요. 어, 5학년 애들 초등학생 5학년. 얘들은 일단 사람이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너무 떠들어 기기예요 기기 그냥 로봇이 떠드는 기기다라고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음 얘들아 조용히 해라 음, 안 조용히 해요 막 떠들어 얘들아 좀 조용히 해야 된단다 조금 세게 한 거예요 그래도 막 떠들어요 그다 이제 막 화가 칩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조용히 해 그러니까 어 조용히 되죠 이게 뭐예요? Uh, why don't you guys um, um, uh, lower uh, your voice 뭐, 아니면 uh, You should be quiet. You must quiet. 안들어 Be quiet, please. 이거랑 똑같아요. 음. 자, 동사를 먼저 얘기해서 어때요? 좀 놀래키는 거왜줄를 빼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게 그게 바로 명령문이에요. 자, 명령문에 앞에 들어갈 게뭐 밖에 없겠어요? Kindly, 왜? 완벽한 문장 원어라 무조건 부사 정답 자 그래서 답이 a가 됐던 문제예요 약간 독특하게 나왔던 문제죠 그렇죠 음, 보통 동사 주변에 부사를 넣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가 동사 앞에 명령문 앞에 부사를 넣야 되는 문제가 약간 특별했던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갈게요 자 5번 문제 계속 가죠자이 문제는 최근에 냈던 문제를 또 다시 재탕해서 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최근에 나왔다고 해서 안나온게 아니라고 자 일단 품사 정리부터 들어갈까요 as well as not only a but also b 자 여기 앉아볼게요 not only a but also b 자 이게 이름이 뭐죠 상관접속사 상접 음, away from 전치사 자 in absent of 얘도 전치사고 자 be free 이건 무엇이 없다 그래서 보통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데 어, 앞에 b 동사가 있을 경우 자 이게 이제 품사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얘는 당연히 어법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우고 빨간색으로 갑니다. 자 에즈 as 와즈는 well 보통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동그라미가 오면 에즈 와즈 well 하고 또 동그라미 자또뭐뭐뭐 v 가 오면 또 에즈 와즈 well 하고 브 앞뒤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검사를 찍듯이 같은 형태를 나란히 붙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절과 절은 잘안 쓴다. 출제된 바 없다. 나론니벌어슨는 절+ 절까지 붙일 경우도 있지만 에즈 와즈는 절+ 절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앞에 뒤에 뭐았어요 지난번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도 명사 명사 연결해서 출제했던거 기억하시죠? align a line of product for sale domestically align a line of product for export 자 이거는 지금 내용이 domestically에 해당되는 product 와또 export에 해당되는 product 이두 개의 다를 가지고 있다는 라 그런 뜻이 됩니다 강조는 뭐예요? 여기서는 앞에 쓴게 강조죠 그쵸? 그래서 product for sale domestically 어, 그 다음에 export 그래서 export 하는 용도에 즉 해외 수출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국내 의 물건도 우리가 다 가고 있다 라고 해서 as well as 상관접속사진 명사와 명사를 나란히 붙인 A가 정답이 됐습니다 전치사 들 필요 없어요? 그죠? 왜 해석이 안 되네 away from 어디 멀리 in absent of 아, 누구가 없을 때 부재중일 텐데 자 6번 넘어갑니다 자 ABCD 보세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틀리셨죠? 그죠 자, 틀리는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어. 자, 일단은 문제를 보관한 과정에 있어서 이걸 거 S로 이제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 받았어요. 여기 없었어야 돼요. 답이, 어, 이게 되려면. 자, 일단 볼까요? 어, 일단 어려우니까 8초 드릴게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나왔어 답. 어, unlike the meeting, staff meeting. 자, 이 unlike가 like든 이렇게 나오면 이제 비교가 됩니다. 무엇과 다르게. 매주 step meeting과 다르게 held가 여기서 동사예요. 이 feature의 동사지. 음, held는 뭐예요? pp죠, pp. 어떻게 할수 있을까? 뒤에 목적 없네. 그쵸? 개체가 되면 무엇을 개체했다라는 목적이 있었어야지. 자, monthly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어, 개체가 되는 것들 앞에 게 미팅을 나타내는 데 이것이 특징으로 삼는데요 lively discussion lively discussion 하는 거지 뭐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by 수자이 사람에 의해서 개최가 되는 step meeting은 lively discussion 특징으로 삼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주어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틀렸지 자 held가 뭐 동사니까 돼 있어야지 주격 day 이름은 틀리는 거예요 응, 응. 음. 자 정답 음 답은 those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어려워요. 이 도지의 정체는 뭘까? 어법으로 갈게요. 자 이거는 지시 대명사예요. 지시 대명사. 자말 그대로 지시하는 대명사인데 제가 예전에 이랬죠. 데트할레 도잘레의 이 비례식은 어떻게 알아? 단수가 앞에 있냐 아니면 복수가 앞에 있냐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세요 그랬어요. 어어 음.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여기서는 데이를 할래, 어, 도우즈를 할래에 대한 음, 문제기 이 때문에 뭘 봐야 되냐면 수식업구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얘는 이는 수식업구가 어떻게? 없지, 없지. 어, 여기서는 뒤에가 수식업구가 어때요? h 드라는 수식업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뒤에 수식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들, 그래서 앞에 언급된 이 도우즈를 받아서 답이 D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제 얼굴을 좀 줄일게요. 이렇 음. 주니까 더 낫네. 네. 자, 뭐든지 막 줄이고 가리고 막작게 해야 되잖아요. 네. 어. 자, 7번 갑니다. 음, 어려우세요? 뭐더 질문하실 거 있어요? 어, 디스 는왜안 되냐면, 이게 앞에 언급된 명사를 대신 받아들이기 때문에 디스는 안 됩니다. 어, 이것 가까워야 되고, 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무 어, 앞에 있으니까 가까운 거 아닙니까? 라는데, 이 앞에 있는 걸 고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특정한 미팅을 얘기해놓고 그 미팅은요, 이 미팅은요, 이래야 되는데, 어, 이러한 미팅과는 다르게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개최가 되는 미팅은 이렇다. 그리고 미팅이라는 단어를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앞에 언급된 복수 명사를 지시받는 지시 대명사. 그래서 도우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조금 어려웠다면, 이제 대틀을 썼다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대틀. 음, 이러면 이제 단복수로 찾는 게 대내보는 거고, 지금 대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동사가 아니라는 것만 잡았어도 대의는 오답으로 좀 비껴 나가야 됐었습니다. 자, 7번 갈게요. 자, 7번 문제, 이것 역시 무슨 문제일까? 음. 자, 얘는 develop, 어, 오휘가 아니라 어법이네요 네. 자, 제가 어휘로 갔다가 어법으로 갑자기 바꾼 이유는 뭐냐면, 어, 이 관사의 위치가 굉장히 독특해지는 관사라는 거 아세요? 어? 어 한정사 한정사자 우리가 보통 a good friend 그러죠 a good idea 어, 좋은 좀 아이디어 근데 이게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서치가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럼 c 치가 어디에 들어가는 게 강조일까? 일반적으로 어, 어가 앞에 있다그래서 서치를 여기다 이렇게 넣을까? 그러면 별 강조 느낌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거를 앞에다 독특하게 먼저 써 즉 such a great idea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를 차고 나오는 서치가 특별하죠 그렇죠왜 이렇게 많이 못 보니까 그래서 자주 안 들리고 자주 안 보이는 거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such a great idea such a good person 이렇게 해서 서치가 앞으로 나가는 게이 이름이 강세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휘 문제처럼 풀지 말고 어법 문제처럼 푸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뭘넣려래요 그래서 s e a c h up f l 스보스 b l e seal s t r a t e 라고 해서 c가 정답이 됐던 강세용 사의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를 그냥 쭉 내릴게요 제가 자꾸 여러분이 글씨가 안볼것 같아서 신경을 좀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네. 음, 다시 키울까 네자 네. 8번 갑니다 자 이거는 명사를 뒤에 목적으로 잡는 동사의 어휘 문제인데 their supply chain을 어떻게 하다 자 돕는다라는 게 나와 있고 회사가 이렇게 하는 걸 돕는다예요. 자 그러면 돕는다. 대상은 회사. 그럼 회사가 그들의 공급 취인을 어떻게 하도록 도울까. 이게 8.6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디맨드자 이거는 요구하다. 강력히 요구하다. 자 프로포즈 제한하다죠. 어. 자 refinish. 자, 이거는 finish가 끝야 되는데 위가 다시 붙으니까 이게 끝손질하다요 가구 같은 거에 끝 손질하다 i 티마이즈 아시죠 i 티마이 e 는 최적화다 최적화. 그래서 그들의 그 서플라이 라인을 최적화하도록 돕는 그런 어, 뭐 컨설팅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어, 하기로 뭐 했다 어나운스 스크리프기 어, 앞에 있는 회사가 많은 수익이 있다고 라 발표를 오늘 했는데 6개월 이후에 이 일을 하고 나서 이러한 결과를 이제 뭐 하는 회사를 한다 이거죠. 뭐 그래서 끝까지 뭐 읽을 필요는 없지만, optimize. 최적화다라는 그런 동사의 뜻이고, 약간 좀 독특하다라는 이유가 어좀 뜸했었어요. optimal은 좀 많이 나왔어요 optimal. optimal 효용사 형태. 네, 그래서 optimal까지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ptimal. 자 여기까지가 제가 어 지난 시험에 나왔던 거를 한번 복습을 해드린 겁니다 2016년 6월 15일 토요일 나왔던 문제 여기까지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어 6월 30일 시험 대비 특강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역시 30문제 준비했고요 자 이제 또 말이 조금 빨라질 테니까 먼저 문제를 또 풀어놓으시고 눈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우리 목표를 세울까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또 지루하고 또 그러니까 자 지금이 1시예요 새벽 1시 저도 자야 되니까 어 지금부터 45분 딱 끝낼게요 네, 타이밍 맞춰을까어저기가재있어가지고자 45분이에요 45분에 제가 다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땅 자 101번 어, 이 문제도 아까 문제랑 비슷했는데 문제들이 다 비슷하다라는 걸 저는 보여드리려고 이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자 앞에 뭐가 있어요? are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는 똑같아요 이것만 빼면 i n f e i 펙트는 뭐 뒤로 빼도 되고 앞으로 가야 되는 부산인데 사실상 어, retrieve bags 자 다시 회수된 책 가방 책가방이 아니라 뭐 여행가방인 것 같은데 회수된 가방은 are themselves, theirs, 그들의 것이다 자 C가 종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자소대 다시 갈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아유 그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하죠. 자어 소유격 대명사 이게 어휘였죠. 음 그래도 소유격 대명사는 어, 어법으로 가셔야 돼요. 음? 어법으로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는 댄스 또뭐 유얼스 또 hours 자,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 연고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동사 뒤에 빈칸이다 그러면은 소유격 대명사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뭐 있어요 또얘기 a friend of mine 맨날 얘기하는 얘기죠 a friend of mine 또 a client of hours 뒤일 것 여기에서 소유격 대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이중 소유격이하나요자 102번 넘어가죠 자요 문제는 어휘 문제 어휘 문제 요 음. 자 여러분 또 제가 투가 보이면 맨날 드리는 질문이 있죠 이 투가 전치사 툴까 투정사 툴까 음 뒤를 봐야지 나오지 이것만 들여다보면 안 나오지 자 뒤에 봤더니 비즈니스 뉴스 명사 있어요 자 명사 있으니까 전치사툴네자 그러면 보세요 전치사툴 붙일 수 있다 라는 단어를 쭉 찾아봐 자 allow는 어떻게 오죠 allow는 be allowed to 부정사가 오죠 이것도 마찬가지 b p r e p a be prepared to 그 다음에 투구정사 하는 것이 준비가 되어있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 be dedicated 어디에 어 기여하다 전치사 투가 아니라 투구정투과 전치사 투과 명사가 와요 자, be introduced 자, 그냥 이렇게 가죠 얘는 t 어디에게 소개가 됐다 그러 보통 선바디에게 소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뉴스 라는 게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앞에 쇼가 있다라는 거 그럼 레리 e 가 b r 스 a 방송합니다 새로운 쇼를요 자 여기에 비대리기를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앞에 뭐가 빠졌을까 음, 관계대명사, 쇼격, that w 다 좋아요 이지가 같이 빠진 거야 그래서 비다리 d t 투를 알고 계시는 분즉투 전치사를 붙이는 거를 알고 있었다면 비다리 e d 에 해당되는 C가 답이됨을 금방 알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103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또 여러 가지 품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또 토요일날 문제가 비커즈가 나왔어요. 비커즈가 양보를 이긴 문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는데 자, 쉼표 있습니다. 렇죠 이렇게 쉼표 있다는 거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무슨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자, 이 뒤링이 뭐야? 전치사. 전치사 문장 쓰면 안 되니까 일단 땡. 자, therefore 얘부사절 예, 접속 부사, 부사 둘다다 다다 됩니다. 하지만 부사절 접속사는 아니니까 이렇게는 안 돼요. 이가 답이 되는 경우는 어떨 때라고 해어요 절이 있고 쉼표 찍고 end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therefore 이렇게고 뒤에 문장을 붙이는 거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When. because 둘 중에 하나. 그럼 내용관계 들어가야 되겠네. He is now retired. 그가 지금 은퇴를 하고 he is able to pursue his hobby of w o o r k i n g 지금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거 할수 있다. 그러면 D고요. 지금 이 사람이 retired 했다 할때할수 있다. 자, 어떤 게더 좋냐라고 묻죠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what is the best answer? what is the better answer? 자, C보다는 D가 더 좋아요. 왜? 이렇게 지금 유튜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거를 펄스 계속 추가할 수 있다라는 인과 관계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됐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now t h a 하고비커즈가 영어는 어떤 경제성 원리 입각한다는데 왜소비를 이렇게 많이 할까요? 똑같은 뜻인데 왜두개 쓸까요? 그렇게 묻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나우 데 t h 가 비커즈 맞아요. 근데 이제 나우 데 t h 는 보통 앞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어 주어 동사 이렇게. 그래서 얘가 라우드트가 뒤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드어요 이렇게 잘안 해요 라우드트. 네. 어, 이런 거 많이 안 보셨죠. 비커즈는 얘는 또 반대야. 어, 앞에 주어 동사 있고 비커즈를 뒤로 좀 빼고 주하고 동사 이렇게 드는 것이 더 많은데 이게 앞으로 나올 때도 또또 있어요. 비커즈 앞으로 나올 때도 근데 라우드트는 앞으로 많이 쓴다. 근데 비커즈는 앞뒤 많이 쓴다. 근데 뒤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1 0 4 번. 자이 문제 조금 어려웠어요 자 3초 드릴게요 해보세요 하나 둘셋몇번자 3초 더 하나 둘셋음 다음 나오셨어요? 자 일단은 ABCD가 뜻이 다 나와야 되는데 앞에는 M이라는 여자가 디이아가 어떠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perform perform 뜻은 많은데 뭐 공연하다 그럴 때 있고요 또 수행하다 있고 실행하다 있고 플러를 자 이게 기분 좋다죠 그렇죠 이제 회화적인 표현이고 와감 어, 아시죠 자 챌린지 어, 뭐 보통 챌린징 하면은 좀 포미러보 좀 이제 어려운 쉽지 않은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 적은 있었는데 이런 감정 아시죠 감정 그렇죠 감정 동사가 좀 독특하죠 감정 동사는 어떻게 푼다 사람하고 붙을 때는 피피가 답자 사물하고 붙을 때는 뭐가답 i m g 가 정답 예외적인 게 이제 impressive가 원형 우선 법칙이 있기 때문에 impressing이 없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어, f l a t t e r e d 자 B가 정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럴 거야 선생님 데트가 뒤에 목적절이 온 건데 응?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감정이 우리가 얘기할 때나 기분 나빠 나 기뻤어 놀랬어 왜냐하면 말이야 어, 너가 내 생일을 기억했기 때문이야 이래요 나 기분 좋아 네가내 생일 기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표정으좀 부드러워 지죠 자뭐 뭐하기 때문에 비커즈가 말이 길기 때문에 이거를 대트로 바꾸는 경향이 예전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감정이래요 I a m d i s a p p o i n t e d 내가 어, 좀 실망했어 어, 나 실망감을 느껴 음, 왜냐면 하 말이야 이렇게 안 한다고요 데트라는 걸 써놓고 그거에 대해 이유를 절로 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가 비커 c a 였다는 거즉 부사절이었다는 거 그래서 사람 앞에 아이가 있다 그래서 pp정답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또 뭐가 많죠 Flatter, uh, flattered, uh, please, d I am pleased 저는 이렇게 돼서 기쁩니다 물어보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감정은 사람이면 pp 사물이면 i n g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배고본 갈게요 자어배고파지는데 갑자기 네 어. 그래서 아 그래서 먹방을 하시는구나 네, 어, 네 저는 그런 건안 합니다 네 Carefully, more remotely, eventually, closely 이렇게 있는데 rather t h a n 차라리 뭐 하는, 뭐 하는 게 낫다기 때문에 그 대상이 확연히 비교가 돼야 돼요 travel to office는 직접 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무실로 직접 가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라고 많은 많은 없지만 employee 들이 어, i n c r e a e 받는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는 게 맞을까 반대되는 내용으로 자, 집에서 아는 것이 맞겠죠. 멀리서 travel to 직접 가는 게 아니라 remotely 원격으로 일하는 거네요. 원격 remotely 답은 b가 정답이 됨을 내용관계로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106번 가죠. Uh, would like to know um, call the main office yesterday really? 자 OK. 자누가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를 먼저 봐라? 절의 정체를 먼저 잡아라 그러죠. 자 절의 정체 절은 몇개 있어요. 세 가지 명사절 부사절 명사절 정체를 먼저 밝히세요 그렇죠자 그러면 명사절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 첫 번째 절의 정체 밝히자 자이 생략돼요 이 뒤에 있는 걸다 생략할 수 있을까 안되지 왜 누가 타동사기 때문에 다 목적절에 빠지게 되니까 생략이 안되는 절은 무슨 절 명사절이란 얘기입니다 탐 나오네 자 명사절 접속사 찾으세요 whatever while Why, who? 와이서 많이 나오네 일단 얘 두개 뺍시다 네. whatever도 뭐 가능 한데 조금 음자 뒤에가 일단 명사절인데 나왔다 자그 다음에 뭘 보라 그랬어요 완전한 문장이 있는지 불 완전 문장이 있는지 보고 문제를 풀어라 그랬어요 자, 가 whatever를 지운 이유는 뒤에 완전히 왔기 때문에 그래요 코 a l l call the m 완전히네 조동사 목적어 그래서 완전한 문장 y 정답 c가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 선생님 이거 알려주셔야죠. 이렇게 해야 될게뭘까 뭐 어떤 게 완전이었고 어떤 게 불완전이 오는지까지 정리해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모르시면 자 정리 들어갈게요. 후 마트 위치 자 이런 것들은 뒤에 불완전히 와요. 뭐 하나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에 완전 문장 오는 거 장소 때 음, 지금 정답된 y 하우 이렇게 자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우와덜 이게 완전 이돼요 그래서 3대6 응? 곱하기 2딱 어, 되네 자그 다음에 7번 갑니다 음 하나 더 있어야 돼 지금 다섯 개네 데트 이렇게 까지 해서 그 완전 문장 자 여섯 개 불완전 문장 세개 이게 명사절 접속사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07번 갈게요 2시가 좀안 보이니까 또 역시 로 내릴게요 네. 어... 107번 자이 문제는 여러분 얼치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제 이것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5초 어, 제가 여러분 흉내 내드릴게요 틀리는 흉내 네, 제가 즐기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으리라 생각하고 계속합니다 재미있던 없던 a l w a y which arch so were left in t a c t during the renovation of the history D. Billy 자, 5초 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해야지 so arch 음, 완벽한 문자 음, 아니네 동사네 그러면 명사, 타동사 목적어 필요할 것 같아. 크리스. 자, b. 이름은 땡 틀린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위치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절을 붙입니다. 절. 그러니까 지금 치즈를 갖고 있는 동사가 와야 돼요. 그럼 얼치가 물론 명사도 있지만 얘가 동사가 있어요. 어, 이렇게 구부러지다. 얼치. a r 라고 해서 a r 그 출입문 같은 거 있잖아요 활처럼 이렇게 구부러진다고 해서 자 여기서는 심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를 다 드러내도 됩니다 그 o no way 가 v well e r left i n t a c t o w 는인 n t 그 c 이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during the renovation 개조를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어떻게 a r 가 돼서 그 o no 웨 a 가 우아하게 a r 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a r c 는 완전 자동사예요 그러므로 동사 완벽 그럼 뭘라 완벽한 동사수별 부사 정답 그래서 c가 정답이 됐던 어웠던 문제입니다 네 기억하세요 108번 갑니다 자 전치사 문제 어휘 문제네요 어, i n f l e n c e 가 있고 뒤에는 어, several departments가 있어요 몇 개의 부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해줄 전치사를 찾으는 얘기 같은데요 across 어, 가로줄 러 into 안으로 들어가고 자, between 사이고 just by 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관계를 보세요. employee 사람이고, several departments가 있고, 자, 동작은 또 뭐래? have been encouraged to minimize cost. 비용을 절감하도록 어떤 경유를받았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여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에 어, 얘기를 들었다네. 그쵸? 자, across 밖에 될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across가, 어, 시각적으로 보이는 across는 가로질러가 있지만, 이게 걸쳐. 어? 어. 뭐 어커스 네이션 그러면은 술 제가 느던 적이 있었는데, 어, 그 나라의 저녁에라는 어,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 저녁에, 그 부서의 저녁에 걸쳐서 이런 뜻으로 해서 어커스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정리 들어가야 될게또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특강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커스 프롬이 있습니다. 이게 어프 t e 타고 동쪽이다라는 얘기, 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로 질러라는 게어커스라면 맞은 편즉 이쪽이 극장, 이쪽이 뭐 음, 퍼스 오피스예요. 그럼 이게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 어커스 프롬이에요. 아니면 어퍼스든가. 음, 그다음에 이 중간에 이제 어, 스트이 있다면 어커스스트리에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어커스는이 공간 안에 있는 어커스의이 어, 전역이라는 뜻이 됩니다. 됐죠? 네, 백고번 갈게요. 자, reducing staff, 어, 뒤에 ING가 왔고, 음, 카모가 찍혀 있는 상태에서 management made the decision to decrease 어, administrative bonuses. 자, 이거는 뭐, 딱 봐도 저는 엇법처럼 보이는데요. 자, 엇법. 음, 이렇게 할게요. 자, rather than이 아까도 우리가 이제 어휘 문제로 비교를 하는 거에서 좀 문제를 달아봤었는데, 오만이 차라리 뭐 뭐, 이래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좀 했었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위 유징 스텝을 하는 거 대신에 차라리 미드 에디미스트레이터 보스를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뭐는것 차라리 대신에 그래서 rather than이 문두 앞에 상이 됐던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rather i 들 rather 명사 수접속사가 쉼표 찍고 하가좀 힘들고 as just 뭐뭐처럼 마치 전치다 해야 되는데 전치다는 보통 어, 뭐뭐처럼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반하지 i n g 수반이 좀 힘들죠. 뭐뭐 함과 마찬가지로 라는 접속 부사임은를까 자, 110번 갑니다. 피곤하세요. 네, 지금 20분, 제가 45분에 끝내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시간이 길 면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하려고 하니까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 어, 자, 비동사가 있어요. 투가 또 있네요. 자, 투, 자 이렇게 투가 있으면 또 전치사 투가, 투정사 투가. 뒤에 뭐 있어요 staining 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사 뜨죠 자 그럼 답 나옵니다 be vulnerable to 자 이게 답이에요 이 vulnerable 은 어디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런거예요 elderly people are vulnerable to a flu 이런거 많이 좀 들어봤죠 어, 감기에 잘 오염이 되기 쉽다고요? 오염이 보다는 감염인가? <웃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투 전치사 이렇게 같이 좀 외우시길 바랄게요 자 물론 전치사 투 붙이는 익스포즈가 있긴 하네요 이거 노출이에요 노출, 어? 노출. 어디에 노출되나 얼음이 아래가 시죠 내밀히 얼 어, 이것도 툴를 붙일 때도 있네 어디에 제한이 되다 제한하는 대상이 스테이닝 아니니까 스테이닝은 얼룩이니까요 그죠자 111번 갈게요 오케이 자 이거는 n e 이 t h e r a nor b 이렇게 올때는 이제 상관 접속사가 될 거고요 자 이거는 o l d 의 동격이 됩니다 뭐뭐하는 반면에 부사절 접속사 어 밑에 있네 자 그럼 동반 탈락이네 이런 거 너무 고맙네 그냥 같이 탈락 해주면 돼요 네. 자그 다음에 weather 자, w e a t h e r 는 뭐죠? 음, 어, 명사절 접속사 자, find out 요것만 봐도 나오네 자, find out 뒤에 이거 다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절 명사절, 자, 명사절 줬을 금방 나오죠? D.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112번. 자, 이 문제는 지금 동사를 좀 많이 붙인 것 같아요. 투정사가 들어갔고, 자, 동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대디야만 보세요. 대디야이렇게세요 yeah. 자, that, the meaning, one hour, but. 자, 뒤에 거 버려도 됩니다. 왜? but 뒤에는 또 문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데트그 안에 문장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데트 이하에는 두 개의 문장이 있는 겁니다 자 문장에 하나의 절이 하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전체 문장 지금 하나 있고 거기절 하나 그래서 predict 문장 동사 하나, m e a n i n g 동사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자그 다음에 뒤에 는 took l o n g 이션 presentation의 동사 이렇게 그래서 동사 세 개, 그럼 절세 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동사는 c 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b는 일차 탈락 됐죠 자 취소선이 좀안 보여서 네자 그러면 여기서 has last is lasting w i l h last 뭐가 답일까요 has last 는 현재 완료고 어 predict 예상을 했대요 이미 앞에 가 과거 동사로 쓰여졌다는 얘기는 예상을 했고 미팅이 one hour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근데 이게 걸렸다 어, then 어, took longer 엔터 스 i 을 그러면 이미팅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왜? 음, 끝났으니까 이렇게 이기할수 있겠죠 자 라스트가 정답. 정답이래요. 자 여기 서 진짜 어렵기 여기 여기 게 됐을 것 같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여일자그 다음에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기다음 여기 제가 여기 어, 여 오늘이 자 이렇게 다시 가자 자 월급날 25일 26일 오늘 그 다음에 30일 제가 28일 한국 가는 날 이렇게 돼요 그럼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음, 오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음, 25일 얘기를 해요 음 어, 사장님이 어, 회의를 25일날 어, 할 거라고 얘기했어 그러면은 would에요 would. 자 제가 26일날 얘기합니다 어, 사장님이 28일날 회의를 할 거래 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어, I said, I said, I said the meeting would uh, I said we would have a meeting 이렇게 되는 거고 I said uh, we will have a meeting 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어, 이렇게 보세요 자, 26일은 어때요 이때 기점으로 해서 25일이 과거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지났습니까 28일은 지금으로 봐도 위래고 25일로도 기준으로 봐도 위례잖아요 그러니까 위례 맞다는 얘기에요 그랬다는 거는 프리리티를 과거에 했어도 지금 이 미팅이 지금 말한 시점에서 이미 지났다는 거 어떻게 알수 있었다는 얘기야 이 b u 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게 있어서 원 n e hour이 예상이 됐지만 원 n hour 보다 더 걸렸다는 건 이미 끝났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 i 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 이미 과거에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드가 답이 된다라는 제 말을 좀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이 문제는 having the support of a local officer the much of a renovation project experience n 물 m e r o u s setbacks. The setback 자, 차질, 안 좋은 뜻이야, 안 좋은 듯. 음. 자 그럼 반대 관계 나와야 되겠네. i s a o t o d t h v e r w is e 접속부사 s weather t o h n e r t o o i n e a r s 부사 e weather is n o s t b g thing. The w h a h i n g The a n h n t g o t h r t o r t o o t r o j e c t 리노베이 프로젝트, 익스피리언스, 누멀, 살배, 여러 가지 착오를 겪었다라는 반대되는 내용이 뜻이 이어 있기 때문에 양보가 된 겁니다. 요번달 양보 꼭 나와요. 네, 진짜로 네, 장담합니다. 전치사든 접속사든 간접적으로든 나온다는 얘기야. 제가 이렇게 브라우드하게 전쟁처럼 이뭐 앞으로는 창창한 미래가 열릴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어 진짜 나올 거예요. 네, 장담할게요. 나이 안 나온다면 음, 여러분들한테 만원짜리 상품권 를 네. 넣을 수 있는 봉투를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저희 학교 로우가 찍혀있는 봉투 자, 봉사이고요 자 114번 어가 있고, 로, 숄트가 있습니다 어마운트 싶고요 여기서 숄트가 품사가 형사죠 자 그럼 형사 형사 명사일까? 부사 형사 명사일까? 자 이렇게 가세요 부사 형사 명사 명사 형사 명사, 명사, 명사, 명사 자 그럼 해석이 가장 적절한 어, 방법이긴 해요 Surprising Short Amount 자, 놀랍게도 짧은 양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Surprising 하면은 amount를 수식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사 물을 수식하니까 Surprising amount 하면은 놀라운 양 근데 Short는 그럼 어떻게 할래 Short가 무시가 되네 그러면 무시하면 안되지 있는 단어를 그쵸 그래서 놀랍게도 short한. 그래서 surprisingly가 short to s 부사형사명사의 관계가 정답이 됨을 알려 드리면서 다음 문제 이동할게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delegate라는 동사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 delegate가 우리가 파견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의무 같은 걸누구가한테 위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o r 이 e r 가 예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delegate o r h e r l y to somebody. 그래서 권, 윈을 누구한테 위임하다.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 지금 수동태인데, key task 가 뭐예요? m a i 어떤 주요한 업무죠. 이것이 이 사람에게 위임이 되다. 이런 뜻으로서 delegate. 자, B가 더 정답이 되을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116번 넘어가죠. 자, c o n s 잡으세요. 자, 이게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좀안 나오더라고요. 자, c o n 다 받아 적으세요. suggest. 하나 더. r e c o 자, 이거는 의미가 어때요? 미래성이 좀있죠 미래성이라는 건 의미가 좀 future적인 거야. 어? Want, plan, attempt, 이런 거. 바라다, 기획하다, 시도하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뭐 할 것을, 그래서 뭘 붙인다고 학교 때 배웠어요. 투부정사 수반, 이렇게 배웠죠? 얘네들 동명사 수반안 합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이제 어떻게 배웠을까? finish는 과거 성향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명사 수반, 그래서 finish, ing, in, 뭐 이런 거. 어? 또뭐 deny, ing,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예외적인 게 있어서 우리 자꾸 이제 힘들게 한다고. 컨셉들 고려하다, 사을 제안하다, 어뭐 recommend 추천하다, 앞으로 뭐할것딱 미래네, 그쵸 이걸 뭐 억지로 부를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암기, 암기, 암기. 성실도 측정, 그렇죠? 뭐 이런 게 힘들어. 그래서 컨셉들 ing 그냥 외우세요. 이거 미래야 과거야 미래성과 거 이거 생각하다가 시간 시간대로 가고 다음 트랙브러 결과나 이게 최악이죠 야구 얘기하면 병살타 같은 존재로 제가 그래요 자 그래서 답은 to replace가 아니라 replacing 자 A가 정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돼응요세개 시리즈 중에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니까 뒤에 바짝 붙어서 동정사래 동명사래 그럴 때는 무조건 동명사 정답 처리하면 되세요 117번 갈게요. 자, 후즈가 무슨 격? 소유격? 그쵸? 렇 소유격 뒤에는 뭐와? 명사와야 돼. 자, 명사가 여기 있어 지금. 자, effort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명사를 또 넣어. 그 명사 명사되니까 안 되죠. 자, 그 명사 앞에 뭘까? 회용사 그래서 collective. 자, b가 정답이 되면 뒤에까지 눈이 좀 봐야 돼요. 안 보면 그냥 모르 틀려. collection이 없네. 그럼 collector가 답이 될까? collector, 앞에 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겠어요? 음. 그래서, employee인데, 그 employee의 collective effort라는 형사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조금 출제빈도가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소유격대명사는 늘 얘기하지만, 앞에 사람이나 회사 있고, 뒤에 빈칸이 있는 상태에서, 뒤에 명사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effort는 명사만 되지, 동사는 안 되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거였고, 118번. 이 문제 어려워요. 자, 이거 여러분이 분명히 틀려야 돼. 네. 틀리라고 골랐기 때문에. 자, 8초 들어갈게요. 하나, 둘. 아 막, 밤이 막 깊어지니까 막, 저도 해로운 로 해지는데. 자, 5초 지나갔어, 벌써. 아, 원샷했어, 원샷 했어, 원샷. 방0차리려고 새우깡 같은 보이시면 좋은데. 응. 네요. 자, 어, 이 문제는 어떻게 틀렸는지 제가 또 흉내내드릴게요 음. 5월이 등이 접속상에 앞에 원런티 명사 있어 뒤에 명사 가야지 Registration D 땡틀어요 <웃음> 이렇게 좀 응? 임팩트를 세게 줘야지 좀, 응? 정신 차리지 자 얘가 들려면 뭐가 없어야 돼 뒤에 이렇게 명사 오면 안 되죠 그쵸 명사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을 주고 또 명사 죠 이렇게 이런 거 있어 그런 그럼 세요 book 하고 my, my radio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my uh, radio and book 이러든가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뭐냐면 여러분 for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심표에 이때 들어가 줬어요 그러면 은 전치사가 앞에 나왔다는 건 무슨 쪽용법으로 봐야 될까 고르세요 1번 부사적 2번 명사적 3번 명사적 자 앞으로 나와서 신도를 찍고 이렇게 주절이 있다는 거는 얘는 뭐야 얘는 위치 동이 가능하고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얘기지 자또 생략이 된다는 얘기야 이두 개가 가능한 유일한 거는 뭐 밖에 없어요 부자 밖에 없어요 부사 영상은 건드릴 수가 없어 생각하면일딱 틀려 심각하게 형상는 뭐가 안돼 위치동이 안되잖왜 누구만 바라봐 영상만 바라본다고요 그쵸 일편 단심이야 기는자 음? 결혼할 때 형사 같은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랬죠 부사 같은 남자랑 놀고 왜 이거 저거 다숙해 여기다 갖다 붓고 저기다 갖다 붓고 막 이런다고 자 제가 밤이 되니까 또벌리기도다 해요 여기까지 자제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5월이 무슨 역할을 할것 같아 5월이 부사적인 거를 앞뒤로 붙였다 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야 제 말은 그러면 전사가 왔어요 그러면 부사적인 게온 거야 그럼 5월이 붙었고 여기 똑같은 형태를 꼭 붙일 필요가 있을까 없지 왜전사가 없잖아 그러면은 부자적인 용법으로 들어갔었어야죠 그래서 투부정사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투부정사 부자적 용법이 있잖아요 오마하기 위하여 그래서 For more information about product warranty 제품의 워런티에 대한 정보를 위한 것 혹은 To register your new appliance 당신의 새로운 가전제품을 register 하기 위해서는 Please contact our 어울은 없지만 커스텀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목적성을 오이라는 등기 접수서 연결했기 때문에 투정의 부사적 용법이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어려워요. 이결운을좀 풀고 그래야지. 그쵸? 그렇죠? 좀정신좀 음, 차리고 또마침또 신나고 오런 거예요. 119번. 자, 이 문제는 일단 동사를 좀 보세요. 동사. 동사가 어디 있어 아조 동사네 그럼 시제를 감추고 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어, 앞에 change가 means that 자, ownership에 있어서의 변경사항이 t 리 a 를을 의미하는데 뒤에가 복수명사 붙었다고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pending c o n t r a c t 의 어떤 것이 redrawn 다시 쓰져야 된다 라는 거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복수명사가 붙었다는 걸좀잘 의미가 봐야 돼요 이렇게 하고 아브데복수명사 이렇게 된거거든요 원아브데복수명사 없네 자 그렇다고 아들이 될까? 얘는 뭔데? 얘는 형용사인데 여기 가될 거는 뭐야? 명사 나야지왜전치다 앞이니까 자 명사 찾으세요 several 얘가 형용사 명사가 다 돼요 모르셨죠? 그래서 several, a b 복수명사 그래서 복수명사들 중에 몇 개는 이렇게 된다 답이 b가 정답이 된 겁니다 자 120번 갈게요 자, 어 너무 제가 좀 어려운 문제를 너무 고른 것 같아.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여 음. 자, 그래서 자꾸 조회수가 줄어드나? 네. 조회수. 옛날에는 올렸다 하면 막300 이렇게 좀 클릭스 되는데, 어, 많이 좀 클릭을 해주세요. 뭐, 구독,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안올주셔도 괜찮은데, 일단 보는 분들이 적어지면 제가 조금 약간, 어, 많이 안 보니까 어 이거 괜히 내 시간 써서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또 아니야 100명이어도 100분을 위해서 제가 또 어, 이렇게 밤이 늦어서 해 드릴게요 오 45분까지라 그랬죠 와 10분 남았어 자 10분 동안 열 문제 풀어 빨리 풀어 드릴게요 자 120분 갑니다 음 어가 있고 솔루션 이 있어요 자 솔루션 수집간 형태의 어휘 문제 한정적 요의 형태의 어휘 문제입니다 자 솔루션 해결책이 해결책. 자, 어떤 해결책? Hiring former interns. 자, former intern 예전에 인턴 사원으로 직권했던 채용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어떤 솔루션이다요 어떤 솔루션이다? 자, 센서 e 현명한. 현명한 일리는 일치 있는. 자, D가 답이에요. 그럼 이걸 센서 센서칩으로 좀 착각을 하는데요. 센서브는 뭐가 센서티브에요 여러분, 피부가 센서칩하지 그렇지? 민감한. 그쵸? 예, 해석이 다릅니다 willing은 어떻게 사용이 많이 돼요 기꺼이 뭐뭐하다 꺼리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various는 조건 얘는 복수 명사 서 붙여야지 철칙이야 철칙 talented? 자, 얘가 talented를 받아? talented는 사람을 수가있지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solution about를 자꾸 쓰는데요 solution t o 쓰셔야 돼요 to 꼭 to 뭐에 대한 해결책이 래야지 뭐에 대한 이렇게 해서 about를 틀리시면 안 됩니다 21번 갈게요 전체 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reservation must be made by July 8th 까지 돼야 된다. 자, to qualify. For. 그냥 읽다가 툭튀어나야 돼. 자, 이 qualify 가 자타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qualify 는 누구에게 자격 조건을 부여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오형식처럼 사용이 돼요. s o m 오고, 그 다음에 투 정도 이렇게 와요. 근데 자동사처럼 사용이 될 때는요, qualify 하고, for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뒤에는 혜택거리가 와요. 혜택거리. 그래서 저희 댓글에 왔죠. 그룹 웨이트즉 그룹의 할인의 어, 자격 조건을 받기 위하여 이게 부사 적이에요자 부사 이렇슬슬래시 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단, 해야 된다. 네, <웃음> 제가 말을 엄청 더듬어요. 오늘 그래서 q u 파이4자 B가 답임을 알려 드리면서 자 2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아까 이거 못하면 뭐 해야 지 네. In t 크 e n 나 x t f 티뉴 e years, c o n t i n 어, 자, 50 달러에 뭐를 보내드릴까? 영수증을 보내드려. We m a 을 자, we m i 은 뭐예요? 다시 상시켜주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오는 걸 이래요. c e r t i f i 자, 이게 맞죠? 상품 같은. 거. 어, 제일 좋아하는 거. It's my favorite. 자, 1 3 1원 어 um, 오케이 okay. 자 이거 어려웠어요 옛날에 좀 문제풀었던 분들 기억 나실 겁니다 자 ambassador C 뭐고 고인명사 힘들게 일지 마시고 realizer n memoir 자 이게 자자서전 전기 같은 거야 기록 뭐 고인의 어, 언행록 같은 거 자서전 자 that his parents taught him to do each job well 자 거기 썼던 내용 이런 이 거예요 그의 아버지 부모님이 그에게 일을 해라 각각의 일을 잘해라 No matter what it is, 그 o no matter, no matter what, whatever, a t e t e r w h a t 를 v e r 예요 whatever, whatever, 그래서 no m a t e r t e r whatever, 제가 이름 얘기할게요 그냥 알아 놓으세요 이렇게 될 때는 명사절 접속사 가 아니고 부적이에요 부사절 접속사 자, 여기 whatever, 도 발음을 whatever, 하고 whatever, 이게 좀 달라요 어. 너너 너 못생겼어 바보야 메롱 이럴 땐 <웃음> whatever 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외런뜻이돼요 그래야 할땐 124번 자 이게 앞에 뒤에 있는 단어를 각각으로 갈라놓는 거랑 뜻이 돼요 20일이든 30일이든 제각각 그래서 respectively 자, 이게 정답이 됐던 문제입 도케에서도 좀 간접적으로 정답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단어로 나왔던 문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자, 125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전치사 제가 좀 많이 고른 것 같은데요. 앞에 D-Express has put five aircraft of f o r 자, 그 다음에 the right to operate their associated passenger route. 자, 이게 권리권한이죠. 지금 심표를 찍어놓고 뒤에 명사를 붙였다는 건 여기 들어갈 게 뭘까 전치사 전치사 자, 전치사 지금 몇개 있어 이런 건빼 버려 안 돼요 안돼자 along t 과 함께 due to 뭐뭐 아, down to n a 가 아니라 내려가 뭐 어딜 내려가 자 during 어, along with 뭐과 함께 동반의 관계요 그럼 두 단어 전체가 좀 어려워 하는데 as of는 보통 일자 같은 거 붙이거든요 뭐 일자로 지금 이거는 언론과 언론 o n 가 다릅니다 이게 뭐와 함께예요 언론은 뭐야 그럼 언론은 따라서요 따라서 어, 뭐 해변가를 따라서 뭘 따라서 보통 8원의 사진 묘사에서 많이 나오죠 그쵸 렇 음, 이렇게 자 up to는 뭐야 up t o 숫자를 잘 붙여요 얘는 부자로 많이 사용됩니다 up to 30% d is c o u n t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단어 30%까지 할인 네 126번 쇼핑을 못하니까 이별리를 다해요 제가 Under increasing pressure Under pressure 자, 퀸 노래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요 Under pressure 자, 이게 앞에 i n c r e a s 붙은 거예요 u n d e 를 붙이는 단어 굉장히 많아요 Under pressure, under warranty, under construction, 뭐 under consideration 고려 중인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127번 넘어갈게요 45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27번 몇 번일까 자 정답 되게 품자가 다양합니다 자 접전 부를까요 접이면 접, 전이면 전둘다다 되면 접전 자정정 이렇게만 애매하게 하지 말고 자 t h o 뭐예요? 접접자 despite 전전 as if 접접자 just s a s in 전치사 자 물론 s just, 가 없으면 as만 가지고는 접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모았어요 절 왔네 절 그죠? mess her flight 그럼 접이 다이기접자 접이 많아서 걱정이네 자 h o u g h 냐 as if냐 이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as t h o u g as if 는 가정법 여러분 가정법은 뭐야 거짓을 가정으로 진실 거짓을 거짓 바꾸는 거야 네가 만약 내 아빠 있냐 아빠가 아닌데 as though you were my father 어? 너가 만약 사, 너가 마치 사장이냐 어, 행동하는구나 as though you were my boss 어, 상사 이렇게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런 아니지 내용이 miss flight 했으면 도불구 하고 was for least y a 아 얘가 답이네 자 이거 짝짝 히죠 도또 있으면서도 짝짝이, a d 와 i 스 e 모 어, unless, unless 수모, i 이게 지난번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2 8번, 자 이것도 여러 가지 품사가 좀 나열돼 있어요. 이니셜 t 이런 것도 중요해요. 내용적으로 처음에 처음에 그랬다는거 지금 안 그랬더니 이제, so initially having focused on o m o e restoration o n 그다음에 m e c 스 n i s 라는 회사예요. We f i r s 고친대, h a v i 무 g n e y m i n e 야주자 중장비도 고친대. 처음에는 오른 모바우스트로슨 앱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지금 이것까지 한다. 자 나우가 답을 연결해 주면 가장 어휘가 적절했습니다. For, 음, for. 이거는 뭐 비교급 수식구사에 좀 들어가고 thereby는 이거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분사구문 앞에 좀잘 들어가요. 되는 그 다음으로서 and then 이렇게 좀잘 들어가죠. 자 29번 갈게요. Consider. 자 앞에 주어가 뭘까요? 음, 이번에, 음, according to 는 빼도 돼자 many graphic designers do not consider 자 여기서 댐이 없어서 다행이야 지금 만약에 댐이 있다면 엄청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자 왜? 태동 설계 목적 기억 이러면 안 되지? 자 앞에 있는 이 디자이너와 여기 들어갈 목적어가 어떻다? 일치한다 I love me, I love myself I love myself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너무 나를 사랑해도 좀 문제가 돼 적당히 사랑해야 돼요. 그쵸? 인간이라는 건또 너무 자아도 에빠지니까 자, designers consider themselves. 그들자신을 뭐로 간주할 수 없다. 그래서 themselves. 돌아오니까 제귀 대명사. 돌아올 귀예요 그래서 제귀 대명사. 무슨 용법? 필수 용법이 필수 용법. 귀 귀. 돌아올 귀. 빠지면 틀리니까. 자, 마지막 30분. 아, 와, 1분 남았어. 44분. 지금 현재 시각 1시 44분입니다. 자 이거 끝내면서 마무리하고 여러분 주무시고 저도 잘게요 자 33번입니다 may가 있고 o u t r 가 있는데 동사를 누래요 자 o u t r 부사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거는 자동사가 정답이 될거 같은데 자 아니네 왜냐하면 여러분 요거를 표시를 좀 한번 할게요 자 얘가 데트가 빠진 겁니다 목격적 관계대면사생략가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얘를 목적으로 사아야 되는 거네 challenge 그쵸 challenge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럼 you may 어쩌고 challenge 자 천지 어떻게 할까 위자의거주해요 컨실드 챌린지를 고려해 천지 인카운을 맞닥뜨리다 자 c 가 정답이죠 그렇죠? f 페이스나 인카운트 그래서 c가 정답 자 이런 어휘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왜 목조가 앞에 있으니까 45분 땡잘가십니다 시간 마쳤어요네와 여러분 오늘 정리한 거잘좀 복습 하시고요 제가 많이 좀 정리해 드렸으니까 어 문장 해석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 같은 건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늘말씀드렸지만 시간 안배 잘 하시고요. 지금 남은 시간, 풀어놓은 문제 다시 정리하시고, 어, 한번더 풀었는데 틀렸는데 또 틀면 억울하잖아. 그쵸? 그래서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보면서 틀리지 않게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 정리하는 제 동영상 강의 보시면 어휘 정리 쭉 하는 거 있어요. 우리 학생들 단어장 갖고 있는데 너무 단어장 없기 때문에 제가 어휘 정리했던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모르는 어휘 인는지 한번 정리하시고 6월 30일 꼭 시험 잘 보길 제가 음, 기도해 드릴게요 자아 wish y 자 바이바이 제 a y g o o 주무세요 바이